전방 센서가 빠진 채 출고된 사양입니다. DM8은 8인치와 10.25인치 두 가지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는데요, 10.25인치 디스플레이에서만 계기판과 동시에 전방 센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은 10.25인치가 장착된 차량으로 모니터 연동이 가능하죠.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전방 센서 버튼이 포함된 센터 콘솔 스위치의 모습이고요. 해당 차량은 플레임 레드 색상인데요 센서들은 차량에 맞는 색으로 구입해야 하는 만큼 차대 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굳이 전방 센서가 아니더라도 모든 순정 튜닝은 차대 번호가 꼭 필요하다는 점 작업 문의 시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외 범퍼 와이어링을 비롯해 추가되는 배선은 사전에 미리 작업해두었습니다 마감도 꼼꼼히 해두고요 마지막으로 센서 홀더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글루건이나 실리콘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전용 홀더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전원 차단 및엔진음 작업 용이성을 위해 배터리를 탈거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탈것이 흠집을 방지하고요 그릴 쪽에 달릴 센서 작업을 위해 번호판 가드를 탈거합니다.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하고요 센서 크기에 맞게 홀 가공 후 브라켓을 범퍼에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열 융합을 통해 범퍼와 한 몸이 되며 차후 정비가 필요할 경우 간편하게 센서를 탈부착할 수 있게 작업하였습니다. 단순히 글루건으로 고정하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게 센서를 잡아주고요 와이어링을 장착합니다. 알까마죠. 전자식 기어 스위치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기어 스위치 어셈블리를 다시 장착 후 전방센서 구동에 필요한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이 끝난 프론트 범퍼를 장착 후, 배터리를 연결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센서 4개 모두 깔끔하게 장착되었네요. 센서는 범퍼 2개, 그릴 2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지 거리에 따라 계기판 그래픽 및 스피커를 통한 신호음을 표출해 운전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좌측, 중앙, 우측 모두 잘 작동하며, 후진 시에는 전방 좌우측 센서만 작동하게 됩니다. 1 0 2인치 모니터를 통한 모니터링도 잘 작동하네요. 전방센서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센터 콘솔에 위치한 스위치를 통해 언제든 오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면 감사합니다.